안녕하세요. 보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오늘은 진도아리랑을 해보겠습니다. 굵게 떠는 소리와 꺾는 소리의 식임새가 일품인 남도미뇨. 그 남도미뇨의 대표주자인 진도아리랑. 마지막으로 배우는 곡인 만큼 난이도가 높은 곡인데요. 지금까지 고고가야금을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진도아리랑을 멋지게 연주하는 건 시간문제일 거예요. 진도아리랑 만나보겠습니다. 진도아리랑을 연주하기 위한 조율입니다. 언제나 조율은 좋은 연주를 하기 전에 기본이고 중요한 과정이죠. 어떤 곡을 연주를 하든 연주를 하기 전에 꼭 가야금을 정확하게 조율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진도아리랑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6편에서 배운 농현과 꺾는 소리 기억하시죠? 깊은 농현으로 굵게 떠는 소리와 꺾는 소리는 진도아리랑을 위한 식임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생님의 연주로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에 어떤 식임새를 넣어 연주하는지 특히 집중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굵게 떠는 소리와 꺾는 소리가 정말 멋들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식임새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진도아리랑을 연주하기 위해 챙겨야 할 연주 포인트 짚어볼게요. 진도아리랑은 앞서 감상을 해보았듯이 거의 모든 곳에 식임새가 들어가면서 식임새가 음정과 박자만큼 중요한 미녀예요 그래서 진도아리랑은 식임새를 넣어서 처음부터 같이 배워볼게요. 악보가 제법 복잡해 보이죠?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답니다. 먼저 진도아리랑은 아리랑, 해주아리랑 밀양아리랑과 같이 세마치장단에 맞춰 연주합니다. 자주 보던 리듬골들이 많이 보이면서 악보도 같은 방법으로 읽어 주시면 돼요 이제 시김새를 살펴볼까요? 진도아리랑에는 굵게 떨어 연주하는 시김새가 많이 나와요 악보에는 특별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4번줄 를 연주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5마디를 보면 4번줄 를 뜯어서 한번 튕겨서 한번 연주하는데 모두 줄을 굵게 흔들며 농현을 넣어주세요. 다음 박에 검지와 엄지로 집어 연주하는 레 솔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의 레는 꾸밈음이기 때문에 농현 없이 짧게 연주합니다. 이때 꾸밈음인 레가 솔보다 크지 않게 연주해 주셔야 해요. 1마디와 2마디의 4번 줄 레도 동일한 방법으로 굵게 떨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첫음 레를 1번 줄과 4번 줄을 동시에 뜯어 옥타브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1번 줄레에는 중지를, 4번 줄레에는 엄지를 걸고 두 손가락이 만나듯 동시에 뜯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면서요. 이때 왼손은 4번 줄 내에 얹어 굵게 농현을 넣어줍니다. 1, 2마디를 연주해볼까요? 농현 없이 3번 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이번엔 농현을 넣어서 해볼게요. 세번 연주합니다. ...입니다. 9번 줄레 사이에 C플랫이 있는데 7번 줄을 연주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표의 머리 옆에는 흘림표가 붙어있네요. 라로 조율된 7번 줄을 C플랫만큼 눌러 음을 높게 만든 상태에서 뜯어 소리를 낸후 눌렀던 왼손에 힘을 풀어 본래의 음인 라로 내려주라는 표시입니다. 눌렀던 줄을 재빠르게 본래의 위치로 내려서 꺾는 소리를 표현했다면 이 흘러내리는 소리는 보다 높아진 음에서 본래의 음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음이 떨어지도록 해주셔야 해요. 같이 해볼게요. 7번 줄을 왼손으로 눌러 준비한 후 검지로 뜯고 잠시 그 음을 들었다가 왼손에 힘을 풀어 본래의 음으로 부드럽게 왼손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 음이 아닌 다른 음을 눌러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음을 만들어 연주해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9마디인데요 본래의 7번 줄은 라로 조율이 되어 있죠 그런 7번 줄을 눌러서 처음에는 도를 그 다음엔 C플랫을 연주합니다. 도와 C플랫이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뜯어 연주하는 게 아니라 도만큼 누른 7번 줄을 한 번만 뜯고 살짝 풀어 C플랫만큼 음정을 떨어뜨려준 후 유지해주는 거예요.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왼손으로 줄을 도음이 날 만큼 눌러주세요. 도음이 맞는지 들어볼까요? 얼만큼 눌러야 하는지는 연주자가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도를 찾았으면 얼만큼 힘을 빼주어야 C플랫이 나는지도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9마디 악보처럼 연결해서 연주해볼게요. 3번 연습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11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울, C플랫, 레, 라 왼손으로 7번 줄을 살짝 눌러서 C플랫을 연주하고 9번 줄레를 연주한 후 7번 줄을 꺾어 연주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레 다음에 7번 줄 라를 꺾어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C플랫을 연주하기 위해 눌렀던 왼손을 풀지 않고 유지해주는 데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뜯어서 C플랫을 연주 엄지수법으로 레를 연주한 후에 눌러져 있는 7번 줄을 꺾어 연주 그리고 꺾어 연주한 후에는 얕게 줄을 흔들어서 여음을 연결해줍니다 같이 연습해보겠습니다 3번 합니다 마지막에 달세뇨 알피네는 세뇨로 돌아가 피네에서 곡을 마치라는 악상 기호죠. 세뇨가 붙어있는 1마디로 돌아가 8마디까지 한번더 연주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김새가 많은 만큼 평소보다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고가야금과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4마디씩 끊어서 각각 3번씩 연주하겠습니다. 식임새를 바로 넣어서 연주하기 어렵다면 식임새를 빼고 연주해야 하는 줄과 손가락 번호를 정확히 지켜 연주하는데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1마디부터 4마디입니다. 5마디부터 8마디입니다. 9마디부터 12마디입니다. 3마디부터 16마디입니다.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달세뇨 알피네를 따라 1마디부터 8마디까지 한번더 연주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올려서 연주해볼 차례죠? 선생님의 연주로 빠르게 연주한 진도아리랑 감상해보겠습니다. 까지 넣어서 연주해야 하니까 평소 빠르게 연주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도전해 봐야겠죠? 다르게 자세 잡아 주시고 시작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장구장단만 들려드릴게요. 장단에 맞춰서 내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에 집중해서 가장 멋지게 연주해주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한 마지막 고고가야금 마지막인 만큼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 진도아리랑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곡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가야금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번의 짧으면서도 길었던 고고가야금과의 여정 어떠셨어요? 고고가야금과 함께한 시간이 가야금이 좋아지고 우리 음악이 한결 가까워진 시간이었길 바라요. 고고가야금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이었습니다. 안녕!